그리웠던 그때 그 날들로 돌아가추던 너의 향기 늘 그리웠던 너의 미소도 아내 소리 꿈을 꾼것 같아 모든 순간 너의 기억이 차가워지 계절이 돌 때면 시린 바람이 날 스쳐 가고네. 밤하늘 내 별이 떠오르는 너의 목소리 꿈을 꾼것 같아 모든 순간 너 만날 거라 기대로 널 기다리겠지 아직 못 있겠어 함께였던 모든 시간이 매일 널 생각해 못했어 안녕이란 말은 못하겠서다 끝일까봐 사랑했어 너를 이것만은 기억해주길